OSEN 손찬익 기자 지난해 전경기 출장과 20홈런 100타점을 달성한 구자욱이 데뷔 천년봉 3억원을 돌파할까? 김한수 감독은 지난 시즌을 앞두고 구자욱이 1군 무대 3년째를 맞아 자신의 잠재력을 좀더 터뜨렸는데 하는 바람이 있다. 예년보다 타구의 질과 비거리 모두 확실히 좋아져 올 시즌 20 홈런도 가능하다고 본다. 경험이 쌓일수록 더 늘어날 수 있다. 아직 나이가 젊은 만큼 보여줄 게 아주 많다. 그래서 더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구자옥은 김한수 감독의 기대대로 빠르게 진화했다. 체계적인 웨이트 트레이닝을 통해 힘을 키우며 타구 속도가 빨라졌고 이른바 발사 각도를 신경 쓰면서 비거리가 늘어났다. 구자욱은 데뷔 첫 전경기에 출장해 타율 3할 1푼 21홈런 107타점 108득점을 기록했다. 김한수 감독은 지난 시즌 도중 올 시즌은 새로운 타격폼에 대한 적응기로 봐야 한다. 사실 스윙을 바꾸는 게 쉽지 않다. 나도 현역 시절 20개 이상의 홈런을 치기 위해 폼을 바꿔봤는데 한달 만에 원래 폼으로 왔다. 구자욱이 여러 가지 변화 속에서 잘 적응하고 있다. 정말 대단하다. 내년에 더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홈런 타자의 삼진은 일종의 기회비용과도 같다. 홈런을 치려면 삼진을 각오해야 한다. 김한수 감독 또한 구자욱이 최다 삼진 1위에 올랐으나 올 시즌의 경험을 바탕으로 단점을 보완한다면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경기 출장은 KBO가 시즌 종료 후 공식적으로 시상하는 개인 타이틀이 아니다. 하지만 자신과 팀을 위해 단한 경기도 빠지지 않고 장기 레이스를 소화한다는 자체에큰 의미가 있다. 그만큼 기량이 출중하고 한 시즌 내내 몸관리를 잘했다는 훈장과도 같다. 구자욱은 데뷔 첫 전경기 출장에 성공했다. 한눈에 봐도 체중이 확 빠질 만큼 전경기 출장에 체력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으나 아프지 않는 한 뛰어야 한다고 전의를 불태웠다. I'm e n y o n